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처음으로 게임 굿즈에 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첫 영상으로 굿즈 리뷰를 하게 될 그랑사가의 박스육입니다 자 요렇게 박스채로 도착을 하게 됐고요 어, 따로 상자가 쌓여있지 않고 그냥 이대로 왔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서리 같은데 좀 찍힘 현상이 있구요 어, 무게도 조금 상당합니다 어차피 내부만 멀쩡하면 되니까 한번 이 상태로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뽁뽁이를 열고 나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다행히 네, 모서리 찍힌 거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와, 엄청 큽니다 아트북이 312페이지 어, 그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어, 상당한 어, 두께가 또되고요 한번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가로 약 30cm 어, 세로는 약 27cm 정도로 크기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랑사가 아트북 한정판 구매 특전이라고 일러스트 카드 6종과 아트북 선물 쿠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면은 세리아드로 나와 있고요. 자 이게 비닐랩 때문에 반사가 되네요. 자 후면에는 이렇게 라스와 어, 그랑사가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요 그림은 지금 보니까 그랑물품 같죠? 자 한번 비닐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벗겼는데 아 이렇게 또 커버가 씌워져 있군요 투명 커버가 씌워져있고 자 이거는 버리고 자 여기부터는 자 비닐 커버에 제 지문이 묻는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장갑을 끼고 <웃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닐 커버 사이에 아까 우리 그랑웨폰 아티팩트 어맨 처음에 반겨주는 거는 폴로라의 시선 이 아트북에만 들어있는 한정 아티팩트로 보시면 되고요자 한번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가 총 6장이나 있거든요 자플로라의 시선 오그 다음 있는 카드는 공주의 권리 그 다음은 오 그랑메폰 아이샤 그 다음은 아티팩트 꽃의 연희 그 다음에 그랑메폰 가비 그 다음에 아티팩트 하늘의 소호자 어, 그 다음에 그랑웨폰 사마엘이 들어있습니다. 아 기본 6장과 추가로 이렇게 플로라의 시선이 들어있군요. 자 이렇게 일곱 개를 살펴봤는데 자 안타깝게도 어 기본 6장은 홀로그램 처리가 이렇게 테두리에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자 자, 기존의 웨폰 일러스트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뒷면은 요렇게 그랑메폰 마크. 다음은 가비. 자 가비도 여기 테두리만 이렇게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어 가비는 여기 끝에 살짝 마감이 덜된게 보이긴 합니다. 자 뒷면. 그다음은 사마엘. 사마엘도 웨폰. 어, 사월엘 퀄리티는 굉장히 다른거 두개에 비해 아주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런 홀로그램 마크가 다른 어... 두개에 비해는 엄청 깨끗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뒷면 뭐 뒷면은 다 똑같네요 자그 다음에 아티팩트 하늘의 수호자 어, 색감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아 뒷면 아티팩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전부 다 약간 입체적인 홀로그램으로 다 제작됐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막상 그냥 이미지로 딱 되어 있으니까 살짝 좀 이질감이 들긴 해요 다 여기 테두리는 홀로그램인데 가운데 막 이렇게 이미지로 떡하니 있으니까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다음 꽃의 연이 초창기 크리티컬 맞추기 위해서 꼭 뽑아야 하는 그런 아티팩트 중 하나죠 다음은 공주의 권리 와 개인적으로 요거풀초월 찍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 아티팩트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보스 공격력부터 있는 아티팩트들이 많다 보니까 좀 중요도가 떨어지긴 했죠 그래도 현재 2티어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북 한정으로만 들어있는 플로아의 시선입니다 어, 여기는 다른 6개와는 다르게 전체가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각도에 따라 비춰지는 홀로그램 이 반짝이를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뒷면에는 자 이렇게 아트북 선물 쿠폰이 적혀 있고요. 여기서는 어, 플로어의 시선 그 다음에 세리아드 한정방 코스튬 그리고 삼천다이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25일 23시 59분까지 로 되어 있고요. 자, 해당 쿠폰은 계정당 1회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매하신 분만 딱쓸수 있도록 되어 있게 되어 있구요. 자, 한번 이 한정방 코스튬을 인게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쿠폰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보상 지급이 되었구요. 자, 확실하게 이렇게 3,000 다이아. 다음에, 아트브, 특별 아트팩트죠 한정판. 어느, 한개 주는 걸까요? 영암? 영암으로 한개 주는 거겠지? 자, 플로아의 시선. 아, 풀초를다 주는 거야? 다 주는 거 같네요. 느낌이. 여섯 장이죠. 전하는거래요 처음부터 게한 번에 주면 안되나? 이런거는 자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까 그 아트팩트 플로라의 시선을 세리아드 코스튬을 받는거죠 저... 신비로운 주시자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나스 여왕께서와 에스프로션을 위하여 저도 여러분을 돕겠어요. 자, 포스트 디테일은 요렇게 되어 있구요. 음? 이게 보자 스크린샷 모드로 가면은 자세하게 볼수 있죠. 반가워요! 이보고 저리봐도 완벽하니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트리 일러스트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는 원래 힘든건가 아, 헤어도 같이 안 바꿔서 아그 비슷한 느낌이 안 나네요 자 플로어의 시선 이거 원래 하나가 가지,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가는건데 아, 어, 얘들 보자. 효과가 보니 어, 보스 데미지네? 어, 보스 데미지 33%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고민된다. 그냥 갈아버릴까? 명함만 있으면 되겠죠? 뭐, 이제 시작해서 이거 구매하신 분들은 뭐 저거 쓰시면 되겠지만, 예, 기존 유저들은 이미 보스 공격력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갈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트북입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에 나왔던 그 언박싱 영상 거기서 진짜 내용이 엄청 궁금했거든요 과연 야투북 안에 일부만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더 있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버 커버 라벨이 이렇게 있고요 열대 불이 편하니까 라벨을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을 벗기니깐 한층 더 일러스트의 예쁜 모습들이 잘 나와있고요 이제 보니까 여기 세리아드의 오른손에 짝짝이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첫 장은 과연 어떤 게 들어 있을지 자 아트북 버전 1이라고 적혀있고요 자첫장프롤로그에는 이렇게 설명문이 하나 적혀있네요 자 그리고 검은 배경에 그랑사가 로고 자이첫 페이지 와 요거는 정말 많이 봤죠 특히 왼쪽 우리 그랑사가가 오픈하기 전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했던 그 이미지고요 자 오른쪽 이미지는 이제 막 6챕터가 다 끝나갈 때쯤에 자 게르스제국 등장 전에 나왔던 그 아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은 이제 그랑사가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여기 라그나데아 도시 도시에서 찍은 그 일러스트 그 다음에 레온 레온 나오기 직전이었나 나올 때쯤에 이런 이미지가 큰게 나왔었죠 자 여기서도 지금 카르트 찾기가 힘든데 카르트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이렇게 두 캐릭터가 보이는데 어 자세하게는 보이지가 않고요 자 한번 가까이서 볼까요 자 한쪽은 라인힐인데오이 어, 캐릭터는 뭐지 레온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레온일 거라고는 추측이 안 되고요 자 갑옷을 입고 있고 이쪽은 망톤가 일단 한손 검을 들고 있습니다. 레온이 들고 있던 검보다는 두껍죠. 어이 일러스트를 열심히 안 봐서 몰랐는데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보이네요. 자 왼쪽은 이제 루인이 첫 나올 때 나왔던 그 일러스트입니다. 자그 다음에 오른쪽 와 이거는 어디에 올라왔던 거지? 이건 처음 보는 일러스트고요. 자, 이쪽은 라스와 큐이. 아무래도 기본 캐릭터 컨셉 아트인 것 같아요. 어, 뭐야. 어... 모든 캐릭터가 다 있는 게 아니네. 자, 그 다음은, 네, 첫 코스튬 업데이트였죠? 설날 업데이트 할때 나왔던 그 일러스트네요. 음, 이 뒤로는 각각 코스튬이 업데이트 될때 나왔던 일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일러스트, 자. 공지사항에 올라왔을 때 엄청나게 말이 많았죠 새로운 신규 캐릭터가 나올 거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이쪽에는 여기 캐릭터 이 캐릭터 하나 때문에 신규 캐릭터가 나올 거라는 추측이 많았죠 되게 예리하신 분들이 여기 손에 있는 이 그림 그 다음에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인형을 추측으로 어, 준이 나올 거라는 추측을 하신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캐릭터였는지 그때는 몰랐죠 자, 이런 식으로 코스튬별 메인 일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여기 접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표현이 완벽하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쉽네요 차라리 이한 장에 그냥 까득 차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자 요런 식으로 아 차라리 접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괜찮았겠다 이거 애매하게 잘리니까 아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이건 거의 뭐 큐이가 안 보이는데 여기는 자 다음 자이 일러스트는 우리 메인 퀘스트 진행할 때 나왔던 그 책자에 나왔던 그 이미지입니다 아, 여기는 첫 번째 프롤로그 여기가 이제 이야기 의 시작이었죠 카르시오 니키스톤을 가져가면서 스토리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1챕터 그 다음 에 2챕터 이런 식으로 챕터별로 각각 책에 쓰여져 있던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야 진짜 한창 할때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로 과연 어떤 보스가 나올지 어떤 인물이 나올지 추측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그 때가 그립네요 진짜 이 5챕터 굉장히 악랄했죠 5챕터 그 다음 이제 그랑사가의 재미의 정점이라고 볼수 있는 7챕터 라인입니다 여기부터 엄청 재밌었는데 그 뒤로 계속 하향 패치를 하는 바람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밀때 그재미를 느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야 여기부터는 아까 목차에 보였지자프롤로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내용이 많네요 자 그다음부터는 각 챕터별 마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죠 음 메인 이미지구나 라그나데아 여신의 평원 아 뭐야 여기에 있던 이미지가 라스하고 세리아드 였네 어 아, 요거 몰랐네요 자 카르였고 우리가 매번 맵 이동할 때 나오던 그 로딩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자사히무와 사막 개인적으로 이 지롱 지룡. 이 지롱의 내용도 조금씩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알기로는 뭐 드래곤들 중에서 지금 봉인 풀리고 나올 수 있는 드래곤이 지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조력자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쌍둥이 헤어. 자, 여기는 스토리 아 라인이 좀 많이 바뀌었죠. 초창기와 좀 다릅니다. 활용의 동지, 활용은 이미 죽었다고 스토리에서 나오죠. 안개 요새. 다음에 여신의 정원, 크, 세상의 끝. 자그 다음에는 어, 등장 인물과 그랑웨폰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실려 있는 거는 지금 보니까 카이토까지 실려 있고, 유나가 없는 게좀 아쉽네요. 유나까지 한 번에 다 넣어서 출시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자 라스의 메인 이미지. 음 이렇게 컨셉파트 나와있네요 자 다음은 장비입니다 장비 자 이쪽 수호자 ssr 플러스 장비죠 휴, 확실히 요렇게 보니까 기본 장비 정말 잘 만들었어요 디자인 음 뭐야 이게 초창기 컨셉이야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프로젝트 개발 초기의 라스는 주도적인 성향에 다소 자신감 넘치고 조절적인 느낌이 강한 캐릭터로 기획되었다 어 그러다보니 날카로운 눈매나 어디로든 당장 모험을 떠날 것 같은 시원한 모험가의 느낌을 주는 복장이 주를 이루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음 이게 맨 초창기 라스였나 보다 <웃음> 자 이쪽 노랑머리 라스도 이렇게 나왔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쪽 파란색과 이쪽 빨간색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점점 잡혀가서 현재 라스의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자 개발이 진행되면서 라스는 왕국 기사단에 소속되어 그랑로드 레온의 명예를 잇는 왕국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소년으로 설정이 변경되었다고 하고요 어, 이에 따라서 거친 모험가 느낌이 아예 없어지고 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순수한 소년기사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눈매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이게 현재 기본 라스 옷인데 어, 이쪽에 초기 디자인 요거 어, 두개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쪽은 지금 장비로 나와있죠? 이게 R등급이었나? 장비로 본것 같고요. 이렇게 세개가 현재 없는 디자인인데 어, 굉장히 이쪽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스의 첫 번째 변신 웨폰이었죠 잉그리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원래 이렇게 가운데서 불꽃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근데 이게 왜 게임에서는 이 불꽃이 왜 표현이 안돼 있죠? 둔작한칼날두 개의 검으로 나와 있죠? 자, 그다음 순서대로 고대 웨폰, 아그니, 천사 웨폰, 우라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들은 다 인게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게 적혀 있어가지고, 어, 그닥 신기한 느낌은 따로 없고요그 다음에 바 발자드, 메르테스. 자, 마고누스 다음으로는 이제 SR등급의 웨폰들이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등급까지. 자 여기는 뭐 이렇게 순서대로 기존에 공식 홈페이지에 볼수 있었던 웹폰들이 다 있구요 자 여기 셀리아드부터는 캐릭터의 기본 컨셉들만 한번 다 살펴보고 웹폰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장비 아이 SSR 플러스 장비 이름이 예영가 였네요 예영가라는 장비 이름이구요 우리 처음에 끼는 이거 R등급이었나? 이건 현저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SR, 얼령사 정령사 옷이것도 아, 굉장히 괜찮았죠? 자, 얼령사 이고 SR등급은 네, 갑작스럽게 공지 없이 네, 내부 디자인이 바뀌었다가 한번 욕, 욕을 욕 크게 먹은 그런 디자인이죠. 자, 세리아드 어? 이거 뭐야? 평상복이야?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와 함께 에스프로진 세계를 여행할 히로인 세리아드 역시 어, 초기에 라스처럼 모험가 이미지에 맞는 방향으로 캐릭터가 기획되었다 모험을 떠날 때수동적인 성격은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활발한 느낌을 많이 채용했다 자 그렇게 나온게 이 왼쪽의 세리아드고요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자 이쪽 밑에 라인들은 지금의 세리아드를 생각하면은 야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 이미지입니다 어, 세리아드 쪽은 이렇게 옷의 디자인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네요 기존 꼴 살짝살짝 살짝 변화시켜서 지금의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바뀌게 된 설정은 이제 일반적인 모험가의 설정 은 아예 제거되고 여신을 따르고 고귀한 집안의 출신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리아드가 안타까운 사건으로 홀로 떠들게 된 비운의 소녀로 정해지면서 다소 성숙하면서도 귀족적인 느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왼쪽에 세리아드 야 이거는 하늘의 수호자랑 느낌이 비, 비슷한데 그리고 오른쪽 세개는와 여기는 여기 있던 디자인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의상으로 좀 나왔으면 합니다 이거는 웹폰별 이펙트를 어떻게 줄지 나오는 그런 초기 컨셉 같고요 자 여기부터는 그랑 웹폰 순서대로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공식 홈페이지나 그런 데서 다볼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백은 조금 초창기에 좀 디자인이 달랐던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초기 컨셉 내용은 따로 없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좀 헤어스타일이 좀 다르죠 헤어스타일하고 네 일러스트의 자세가 어, 예전이랑 좀 다른 느낌입니다 다음에 SR과 R등급 웹폰들 자 이렇게 세리아드 끝났고요 다음 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의 장비 의상이죠 음, 변신 의상도 이렇게 나와있네요 음 역시 SSR 플러스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특히 윈도 갑옷 디자인 정말 잘 뽑혔죠 특히 이 변신 외폰 갑옷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 CBT에서 처음 이 변신 모습을 봤을 때와 정말 이 웨폰을 갖고 싶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준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약간 이 초록빛깔이 계속 영롱하게 빛나고 맞아 요 뿔도 빛나고 있었죠 어, 근데 디자인 자체로는 그냥 진짜 사슴뿔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네요 인게임에서는 여기가 약간 크리스탈 느낌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자위의 초창기 컨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왼쪽인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완전 다른 캐릭터네요 자 한번 설명을 초창기 설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은 초기에 직업 역할을 광전사에 가까운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초기 설정 및 디자인 방향성이 거대한 덩치와 함께 거칠고 고지식한 면이 있는 고집불통의 황소에 가까웠다. 어 그를 섣불리 환하게 했다가는 호되게 당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의 윈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설정이었네요. 야 광전사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에 디자인은 왜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있죠? 자 확실히 여기 밑에 디자인들은 어, 이 해머 하나로 다 두드려 펼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에 이제 윈이 바뀌게 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발이 진행되면서 윈의 직업 역할이 광전사에서 기사단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호자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하여서 또 이제 디자인 역시 전투적이고 거칠게 된 느낌에서. 기사 단원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다소 온화하고 듬직한 형태로 변화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존에 도끼를 들고 있던 이 메인무기 느낌에서 약간 건틀릿 처음에 뭐 건틀릿으로 갔나봐요 건틀릿 무기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어, 하지만 기본 디자인들은 어, 라스에 비해서는 어, 조금 제 눈에는 마음에 드는 게좀 없습니다 그냥 기본 제일 첫 번째 기본이 제일 낫네 자이 다음부터는 윈의 웹폰들 아두 번째 변신 웨폰인 천사 웨폰이죠. 야 천사 웨폰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네요. 어, 유일하게 어, 웨폰 중에서 어, 캐릭터 본인이 아닌 웨폰이 직접 나와서 싸우게 되는 그런 웨폰이었죠. 위네 천사 웨폰은 천사 변신할 때이 천사 라마엘이 직접 나와서 싸웁니다. 어, 그래서 어, 변신할 때 나오는 라마엘까지 디테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어, 개인적으로 세계관에 맞는 가장 맞게 되어있죠. 웨폰들이 직접 나와서 싸우는 거. 저한테는 락 걸려있는 웨폰들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드디어 한개를 얻었는데, 아직까지도 초월도 하기 힘든 그런 웨폰이네요. 자, 다음은 Q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요렇게 보라색 머리로 되어있는 QE가 있습니다. QE의 장비 디자인입니다. 자, 방랑자, 이거 기본 옷이죠? 정령사. 아니다, 예언가다. 예언가가 알등급 정령사가 SR등급이었나? 얼령사. 요게 SSR 플러스였죠.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밀 옷이라고 있네요. 확실히 요 디자인은 처음 봅니다. 자, 여기 옷 설명에는, 어, 이 옷은 세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QE의 나들이 옷이라고 합니다. 세리아드와 나마리에가 직접 골라서 사줬다고 합니다. 오, 어, 이 옷도 나중에 또 코스튬을 나오겠죠. 개인적으로 매번 다이아로 사는 것보다는 약간 인게임에 숨겨진 퍼즐 요소들을 풀어서 키스를 맞춰서 옷을 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큐이의 초기 컨셉 같네요. 아이고 왜 이렇게 귀여워. 엄청 작게 돼있네이쪽의 초창기 느낌은 거의 웹폰 어, 에이브리 느낌이 많이 나네요. 버린다! 자 한번 초창기 컨셉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E는 처음부터 설정 및 디자인 방향성이 상당히 명확한 캐릭터였다 기사단의 활력을 책임지는 캐릭터로 소악마라는 명확한 키워드를 가지고 성격부터 디자인까지 일관성 있는 발랄한 캐릭터로 제작되었다 그렇군요 컨셉 자체가 기존에 지금 QE랑 똑같이 되어 있나 봅니다 현재 이 그림들은 소악마, 소악마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이 된것 같네요 음, 어느 캐릭터든 다 엄청나게 장난꾸러기 것처럼 보입니다 어라? 바로 웹폰으로 가네? 야 이게 초창기 디자인 이게 끝인가? 끝인가 보네 그 다음은 바로 웹폰인데 야 사마일 처음에 정말 충격적인 변신 웹폰이었죠 다들 외형이 변했는데 혼자 로봇 타고 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그런 웹폰 중 하나였습니다 야 이런 콕피트까지 디테일한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네, 생각보다 승차감은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오, 요거는 큐의 고대 웹폰. 야, 요것도 해방 스킬 쓸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비주얼이. 요런 고대 느낌의 헬리오스였는데, <웃음> 해방 스킬을 쓰면은 갑자기 이상한 헬멧을 쓰고 요런 철퇴를 날려대니까 엄청 웃겼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디자인에 백이라고 적혀있네요. 자 다음은 카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순간 뒷머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등쪽 디자인을 보기 위한 그런 그림이군요 자 요거는 기본 장비죠 요게 아마도 SR 장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게 R등급이었나? 자 요게 SSR등급인데 야 이게 일러스트랑 인게임이랑 많이 다른데? 어? 이거 제르카 아니야? 살짝 디자인이 여기 그라데이션 들어가서 이쪽이 훨씬 멋있네요. 왠지 손끝에 약간 이렇게 빛이 날것 같기도 하고, 일러스트 엄청 멋있기도 했구나. 자, 다음은 카르트의 초기 컨셉입니다 야 이거 느낌이 완전 지금이랑 다르네요 약간 이도류를 사용하는 그런 컨셉이었나 봅니다 자 한번 초기 설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의 카르트는 다크호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고고하면서도 진지하며 사연이 있을 것만 같은 고귀한 다크할프로 제작되었다 암흑가에서 활동했을 것 같은 복장 감정이 없는 듯한 표정 어두운 피부가 그런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요게 초기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개발 과정 오면서 변화된 추가 설정이 있네요. 자격지심을 심어줬던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 왕국 기사였으나 끝내 전사한 형에 있었다는 설정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진지한 면보다는 다소 거칠고 광분한 듯한 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느낌에서 이렇게 약간 광전사 느낌 근데 요 느낌 색깔 배치나 약간 모양이 지금 레어는 웹폰에 발두르랑 많이 비슷하죠? 생긴 게 아, 근데 이쪽 컨셉도 괜찮은데? 자, 부기가 보니까 쇠사슬인 것 같아요. 아, 거미구나. 사슬 거미구나. 오 굉장히 이 디자인 마음에 듭니다. 아, 그런데 이런 <웃음> 디자인 보면 은 카르트의 코스튬들이 왜이렇게 삐까뻔쩍한지 감이 올것 같아요. 거의 초창기 느낌은 이쪽 카르트로 잡히려고 했던 봅니다. 자, 여기부터는 카르트의 웹폰 자 다음은 나마리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나마리에 장비 음 뭐야 저격자 옷 일러스트에는 이렇게 뿔이 나있네요 초기 나마리에 컨셉이 하프 엘프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쪽도 어, SSR 장비들은 굉장히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자 초기 컨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있었네 여기 뿔 달린 캐릭터 있네 이 뭐야? 칼하고 방패도 들었었어? 이게 지금 현재 나마리에와 가장 비슷한 느낌이고 자 한번 컨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시원한 성격의 성인 여성 캐릭터로 시작된 나마리에는 큐이처럼 어, 설정 및 디자인 방향성이 명확했다 어, 다만 수인족, 엘프, 다크엘프 등 여러 종족을 적용하는 시도를 해보았으나 대중적으로 아름다운 성인 여성 캐릭터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엘프 종족이 채택되었다 음 그렇구나 나마리에도 큐이처럼 명확한 캐릭터였군요 자 여기 보니까 수인족이었던 나마리에가 있습니다 이야 여기 토끼 <웃음> 토끼기도 있고 이거는 고양인가? 어요 느낌도 괜찮은데요? 약간 이렇게 망토 둘러싸고 이렇게 토끼기 오 수인 나마리도 괜찮은데 그리고 이쪽은 왠지 다크엘프 다크엘프 느낌이 나요 이쪽은 여기서 보니까 사슬검이 있네요 총기를 사용하는 컨셉은 처음에는 없었나 봅니다 여기 칼방패도 있는 것 같고 와 이쪽 나마리에는 거의 그냥 아이샤인데 아이샤가 총 들고 있는 느낌이야 자 이렇게 나마리의 컨셉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나마리의 웹폰들 오! 메즈라엘! 야! 요렇게서 있는 모습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약간 건담 느낌이 나기도 해요, 메카닉 느낌. 혹시 요새 디자인도 있으려나? 여기 뒤에 요새. 스킬 쓰면 나오는 거 있죠? 있나? 있나? 있나? 아, 없네요.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오르타를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왠지 오르타도 컨셉은 명확할 것 같아요. 얘가 오픈하고 어, 2주인가 3주만에 바로 나왔거든요 자 여기 오르타 장비입니다 야 이거 추격자에 있는 이 일러스트 뭐야 여기 일러스트도 뭐지? 내가 알던 오르타가 아닌데? 와 이거 굉장히 굉장히 멋있다 이거는 어 인게임에서 분명히 이거 디자인이 요 느낌이 아니었는데 <웃음> 일러스트랑 느낌 너무 다른데 자 이쪽이 유격대 SSR이죠 개인적으로 이 추격자가 굉장히 멋있네요 이쪽 너무 일본틱스러워서 조금 끌리지가 않고 추적자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어라? 얘는 초기 컨셉 없네. 초기 컨셉 설명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네. 앞에 있었나? 없네. 그렇네. 오픈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온 거였네. 음 그렇구만. 자 여기부터는 오르타 웹폰들오 얘는 좀 달라요. 여기 변신, 메인 변신이 이렇게 이미지가 배경이 아까 앞에 있던 다른 캐릭터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좀찬밥심생것 같지? 쳐 봐서. 다음 천사웨폰 약간 디테일 설명이 별로 없는데 마유키는 오른쪽에 보니까 좀 초기 디자인 달랐던 것 같네요 자세는 미리 나왔던 것 같고 오 이쪽도 괜찮은데 오 이쪽 버전으로 일러스트가 나와도 괜찮을 뻔 했습니다 다음 SR하고 알등급자 다음은 준입니다 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초기 컨셉 따로 없겠죠? 자 여기는 준의 장비들 준의 장비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예형과 여기 약간 타이즈 느낌 나는 거요거 빼고는 전 개인적으로 전부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일러스트 느낌이 엄청나다 인게임의 느낌하고 조금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네요 자 여기부터는 웹폰 아 여기도 다르네 아 기존 캐릭터들하고 추가 신규 캐릭터하고는 역시 확실히 차별 대우를 하나 봅니다. 페이지가 달라요. 배영색이 따로 없습니다. 자, 변신 웨폰가비에뭐 이렇게 전개도 볼수 있고요. 오 뭐야 처음에 뿔이 이렇게 길었어? 여기 일러스트를 보시면은 요팔 쪽에 이렇게 두툼하게 나와 있던 부분, 이 부분이 오 굉장히 작게 표현되어 있어요.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커진 것 같습니다. 남은 천사 웨폰 루시엘 있고요. 약간 관절인형 컨셉으로 나온 것 같죠? 루시엘은 오 셀피리스 오 굉장히 인형의 디테일이 잘 나와있습니다. 요팔요 조그만 팔이 그렇게 데미지가 아팠죠? 야준웨포는 어, SR등급인데 한 페이지를 다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쿠키가 두 종류야? 음두 종류였구나? 자, 캐릭터 마지막 살펴보는 건, 이제, 카이토. 어, 이게, 카이토가, 지금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인쇄가 조금 불량이 된것 같습니다. 색상이 아 다르게 이렇게 끓여있는 게 보이고요. 야, 여기서도 불량, 여기서도 가차가 있냐? 이게 꽝인가? 응. 음. 어왜이 페이지만 유독 심하네? 이게 지금 화면 상에는 잘안 잡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끌킨 느낌? 끌킨 느낌이 이렇게 지금 나 있습니다. 불안한데? 이 뒷장부터 다 그런 거 아니겠지? 자, 카이토 여기부터는 대놓고 이제 본섭을 겨냥한 캐릭터가 나왔죠. 자, 여기는 카이토의 장비. 확실히 일러스트부터 좀 남다릅니다. 엄청 힘준 느낌이 나고요 와 전사? 이게 SSR 등급이었나? 얘는 확실하게 일본 그 사무라이 느낌이 진짜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 하토 자 여기는 배경 색상이 있네요 왜 오르타하고 주는 없는거지? 대신 디테일이 없습니다 얘는 요렇게 칼만 보여주고 끝이네요 그 바로 옆에 천사 웨폰 음... 오 스사노 요게 해방 스킬 정말 멋있죠 야 이거 아니 이거에 칼 디테일이 요렇게 나있었어 이게 그래픽으로는 표현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 못 받았거든요 내가 잘 내가 자세히 못본 건가 오 되게 멋있다 칼아 여기도 끝에 묻는 건가 여기 잉크 번짐 같은 게좀 뭐, 있구요 아 하필 내꺼만 그런거 아니겠지? 여기는 SR <웃음> 여기서도 신은 누워있네요 화상저항으로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웹폰 중 하나죠 자 이렇게 캐릭터 초기 컨셉 및 그랑 웨폰의 이미지들이 끝났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주요 NPC들 이제 일러스트가 들어있네요 레오는 뭐 많이 봐가지고 신속하고요 뭐야 라인히트 10패 이렇게 요정이 두명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 이게 인게임에도 있었나? 요두 개? 아... 칼리치경자 여기는 이제 앞으로 신규 캐릭터로 등장하게 될 그랑나이트 애들 그중에 카리쇼는 먼저 나왔죠 그리고 아마 다음 신캐로 지금 실루엣이 나온 게 이그녹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 그랑나이츠는 아마 이그녹스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어, 에리오 크리스티나가 이렇게 세개 묶어서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노힐리어는 모르겠어 얘가 캐릭터가 지금 스토리상 죽어가지고 그랑나이츠로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캐릭터가 다 맞거든요 이게 이쪽에 나마리에 테리아드, 라스, 다음 그다음에 큐이, 그다음에 카르트 그 다음에 윈이 나올 텐데 노힐리어도 죽었고 그러고 보니까 네, 칼리츠도 죽어가지고 과연 윈을 대체하는 그 그랑나이츠는 대체 누가 나오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자 여기는 이제 NPC들 요렇게 디테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야 마을 사람들 일러스도 이렇게 넣어줬네요 <웃음> 결투장 가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어져 있죠 <웃음>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 어 여기는 루인과 스트록스야그 다음에 황제 게루스 요거 일러스트가 있네요 아직 이쪽은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빨리빨리 챕터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게루스 제국에 대해서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 장 보니까 네, 끝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아티팩트 이미지들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보니까 게르스 제국에 나오는 네, 중요 보스들이 여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붙어봤던 보스는 여기 탈론밖에 없죠. 그 위로 이제 그 활쏘는 여자에 베릴라그 다음에 위쪽에 하칸이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공식 포럼에는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자총네 명이 비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기에는 이쪽 캐릭터 한 개, 두 개, 세 개. 나머지 한 개는 어디있죠 분명히 요, 요거겠죠? 요이 호랑이나? 호랑인가? 사장가 아무튼 동물 형상을 띄고 있는 이쪽 이랑 요거 뭘까? 이게 이게 뭘까? 아무튼 이쪽에 메카닉처럼 되 있는 이, 이게 또 보스 하나고 다음 챕터가 아무래도 엄청나게 보스가 많이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네, 오르타 위주로 아마 갈것 같아 가지고 이 보스들이 그 중간중간에 아마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게르스 제국으로 그 대륙을 넘어갈 때 그때 본격적으로 싸우겠죠 자 이렇게 아트북 리뷰를 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쪽은 이제 뭐 특별한 건 없고 기존에 있던 아티팩트들 이미지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네 여기 푸른장미 마우젤때 나온 그 아티팩트인데 어, 푸른장미 옆에 또 새로운 아티팩트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음 여기 볼 때는 푸른 장미를 어떤 걸로 낼까 하다가 요게 나온 것 같은데 어 이쪽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다음 푸른 장미 시리즈는 아마 이런 일러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어떤 아티팩트 이미지였는지는 여기 설명이 안돼 있어서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그 뒤로는 예, 기존에 우리가 다볼수 있는 그런 아티팩트들이 있습니다 자그 뒤에는 이제 몬스터 컨셉 일러스트가 있고요 자 이쪽에 야 보스들 메인 챕터 보스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 놓으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멋있고요 리서부터 아이샤, 카르마, 할파스, 타나토스, 그다음에 발라 카임 흑룡이 이렇게 있고요 각 챕터별 보스들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또 보스 디자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매일 우리가 만나는 희면의 회랑, 그 다음에 선멸전. 빨리 선멸전도 하드 난이도 빨리빨리 추가가 돼야 할 텐데, 대체 언제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우리 정령전에서 만나게 되는 보스들, 그 다음에 정령왕 보스들, 이쪽도 초기 컨셉이 따로 있는 걸로 알거든요. 특히 어둠왕 타나툼은 제가 들어가 있는 그랑사가 속방에서 제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포럼인가 일러스트 사이트에서 찾다가 초기 컨셉 어둠의 정령왕을 제가 봤거든요. 어, 그걸로 봐서는 이쪽 정령왕들도 다 초기 컨셉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실려 있지 가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자, 뭐 나머지는 이렇게 기본 잡몹들 몬스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탈것까지 이렇게 아트북의 모든 장면을 다 살펴봤습니다.